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보드에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초보자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빨리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보면 이 보드가 생각보다 참 어렵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꽤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아 나는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보드를 접어야겠다 하고 그냥 안 탑니다 제가 스케이트보드 강습을 9년째 하고 있는데 강습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습을 할때 맨땅에서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뱅크, 쿼터파이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습하면 더 효과적으로 늘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낮은 높이부터 차근차근 점점 높이 올라가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쿼터파이프 뱅크 이런 거를 올라가면 뒤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중심도 적응이 되거든요 앞으로만 가는 중심이 아니라 뒤로 가는 중심도 적응해야 됩니다 해외 프로 스케이터들이 타는 영상을 보면 파이프에서 락투 페이키나 블런트투 페이키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오히려 맨땅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사로를 탈줄 알아야 스케이트보드를 탈때 자연스럽게 잘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다시피 스트림만 타고 맨땅에서만 타는 사람은 뒤로 내려올 때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거든요 근데 뒤로 내려오는 걸 어떻게든 연습을 해서 이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조불을 탈때 처음에 낮게 가다가 조금 조금씩 높이 올라가는 연습을 하면 좀더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어요 두번째는 페이키 주행 또는 스위치 주행을 연습을 해라 이겁니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갈줄 알아야 스케이트 보드를 잘탈수 있습니다 제가 강습을 하다보면 어, 맨 처음부터 가르치는 아이들은 저한테 배울 때 기본 주행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 타는 방법 어, 뒤로 가는 방법 뭐제 생각에는 뒤로 가는 방법도 기본 주행입니다 뒤로 가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우니까 나중에 참잘 타게 됩니다 트릭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스케이트 보드를 탈때 세가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번째는 맨땅에서 타는거 두번째는 파이프를 타는거 앞뒤로만 가는거죠 세번째는 보울을 타는거예요 보울은 앞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거든요 이 옆으로 가는것까지 되면 맨땅에서 타는게 참 쉬워집니다 없으면 이제 파이프를 탈때 옆으로 타는걸 연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될겁니다 초보일때도 카빙과 키턴 이런걸 활용해서 옆으로 가는 연습을 좀할수 있거든요 옆으로 가는 걸할때스위치 페이키로도 연습을 많이 하면 더 좋겠죠 세 번째로 빨리 느는 방법은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진짜로 즐기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영상을 보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마트 갈 때도 보드를 타고 놀러 갈 때도 보드를 타고 친구 만나러 갈 때도 보드 타고 이러는 사람이 잘탈수 밖에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려워서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제 경험과 주의 경험을 봤을 때 보드 가 라이프스타일인 사람이 잘 타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 저는 어릴 때알리를 연습할 때 형님들이 200번, 300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로 알리를 200번, 300번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잘 타는 분들은 알리를 500번씩 했을 거예요. 1000번씩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안된다고 한 10번 하고는 아안 되는데 아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이거 10번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저는 10번밖에 안 했잖아 100번 해 이러거든요 실제로 100번 200번은 많이 한게 아니고요 100번 200번을 몇 달을 해야 돼요 몇달 해야 좀 감이 옵니다 근데 너 알리 100번 200번 해 한다고 그 사람이 알리 200번 하진 않아요 한 50번 정도 하면은 한번 제대로 될때 있거든요 아니면 좀될것 같다 하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200번, 300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거든 한번더 하면 될것 같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200번, 300번, 500번, 1000번이 되는 거예요 한번될것 같은데 그한번될것 같은 걸 완성하기 위해 계속 하는 거 그게 연습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곧 1만명 구독자라서 1만명 되면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